안녕하세요. 유튜브로만 연봉 5억 비법을 공개하고 있는 I love 유튜브 정혜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유튜브 활용 11단계 중에서 유사채널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아, 유사채널 조사라기 보다는 유사채널을 활용해서 떡상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단계 잘 따라오고 계시죠? 1단계 채널 컨셉, 2단계 타켓 설정, 그리고 3단계 시장 조사와 더불어서 그 유사 채널을 통해서 내 영상을 떡상으로 만들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득 비즈니스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시장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영상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컨셉, 지금 1단계, 2단계에서 채널 컨셉 잡는 거, 타켓 설정하는 거 배우셨어요? 그러면 그 타켓이 좋아할 만한 영상, 그 타켓이 좋아할 만한 채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조사하시는 거예요. 조사하는 방법은 제가 뒤에서 이제 알려드릴 거고, 자 우선은 많이 보셔야 돼요. 내 경쟁 채널을. 그리고 그 경쟁 채널을 카피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 채널이 없었는데 유사 채널을 대신해 그 중에서 그걸 다 카피하는 게 아니라 그 유사나 경쟁 채널에서 가장 핫한 떡상이 난 영상을 카피하는 거예요. 자 하늘 안에 창조는 없다 그랬습니다. 단, 창의적인 생각은 꼭 필요합니다. 제가 법인 컨설팅을 하는 사람인데 유튜브도 검색창이라는 게 있죠. 검색창에다가 법인 컨설팅이라고 쳐봤더니 뭐 VIP 마케팅, 법인 시장, 뭐 법인 영업의 신다 이런 것만 있어요. 이런 거는 고객들이 좋아하는 영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경쟁사들이 좋아하는 영상입니다. 아마 이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컨설턴트를 모집하기 위해서였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법인 대표가 이야기하는 법인 컨설팅 이야기. 실제로 저희 컨설턴트 중에서 법인을 한 15년 경영하고 매각을 한 다음에 컨설턴트가 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자기의 경험을 그대로 얘기해서 이 영상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영상입니다. 자 그런데 법인 컨설팅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컨설팅 영역이 넓단 말이죠. 그런데 고객들이 그... 넓은 영역을 다 조회하거나 그렇지 않으세요 일부러 검색해서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 영역 중에서 가장 컨설팅 비용이 높은 거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키워드를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가업승계라는 키워드를 내가 잡아야겠다. 그래서 채널명도 가업승계로 했고 가업승계 영상을 올렸는데 뭐 몇개 올렸더니 그냥 제가 계속 1위 하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관심 갖는 사람은 없고 지금은 이제 충전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업승계라는 키워드는 제가 거의 다 갖게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업승계라는 키워드가 조회수가 그렇게 안 나와요. 2 8전2 4만 4,400. 뭐 대부분은 뭐 몇십 조회수 몇백 조회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갖고는 많은 고객을 유입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한게 법인 돈 가져오는 방법이라는 이 키워드를 제가 선점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자이 키워드는 유사 채널을 봤더니 까칠한 회계사 밤송이 회계사님의 법인 돈 가져오기 첫 단추가 중요하다 이게 그 당시 제가 1년 전에 벤치마킹 할때한 10만 조회가 이미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거를 카피했습니다. 벤치마킹 했어요. 그래, 여기 이분이 그 영상에, 영상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영상의 내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보고 저도 그렇게 영상을 만들었더니 영상 조회수도 많이 나왔고 이 영상을 통해서 상담은 더 많이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법인의 한정이 되면 많은 조회수가 나오기가 어려워서 조금 더 넓힌 게 증여세 줄이는 방법이에요. 증여세 줄이는 방법은 자산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층이 더 넓죠. 그래서 얘는 조회수가 더 많이 나왔죠. 이 영상은 바로 이 증여세 한 푼도 안 내고 자식에게 넘기는 비법이라는 영상을 벤치마킹한 겁니다. 놀라운 부동산이라는 채널인데 8개월 전만 해도 이 채널이 정말 이 영상이 급상승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은좀 썸네일도 비슷하죠. 네. 글씨도 비슷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증여세 안 내는 비법, 증여세 줄이는 비법. 증여세 절세 시꼭 알아야 할 10가지, 증여세 절세 할때꼭 알아야 할 5가지 이렇게 한 거죠. 내용은 좀 많이 좀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이제 법인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제목이라든지 썸네일의 유사율을 많이 높였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내가 벤치마킹하지? 막막하단 말이에요. 그 순서를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내 컨텐츠를 통해서 들어올 고객들의 고민을 먼저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자 회사 회장님이 들어오셔야 되니까 이 회장님의 고민은 세금이죠 그 중에서 증여세 그 중에서 법인에서 돈 갖고 오는 거 이런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키워드를 그렇게 쳤고 그 키워드를 쳤더니 관련 영상들이 쫙 떴죠 그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고 최근에 급상승하는 채널의 영상을 벤치마킹 한 거죠. 그 영상, 그 일단은 그 채널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상. 자, 벤치마킹 할 영상과 유세하율을 최대한 높이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제목, 썸네일, 그 다음에 내용. 자, 벤치마킹 영상에 관련 영상으로 뜰수 있게. 그 일부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은 그 유사율을 알수그 거기서 쓴 제목과 뭐 썸네일은 당연히 볼 수가 있는데 태그라든지 뭐 그런 것까지 다볼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그러면 그걸 보고서 유사율을 최대한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관련 영상으로 뜨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조회수가 높아지죠 그 영상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 옆에 관련 영상에 매력적인 썸네일이 있어요. 그러면 클릭을 하죠. 그랬더니 어, 더 도움이 많이 되네. 당연히 구독자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또 하나 꿀팁을 드릴 건데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 때그 제목을 정할 때또 키워드를 줘야 할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고객의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언어를 쓰지 않으면 절대 고객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내 고객의 불편함, 내 고객의 문제를 먼저 고민한 다음에 그분들의 언어를 쓰셔야 돼요. 자, 법인 컨설팅 많은 컨설턴트들이 이런 단어를 쓰는데 고객들은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이건 고객의 언어가 아니에요. 자, 가지급금의 이해 이거는 학습할 때 쓰는 말이에요. 고객들은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고객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가지급급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 방안이 없을까? 자, 가지급급 해결. 그런데 조금 더 이제 눈길을 끌기 위해서 제가 앞에다 넣죠. 상위 1%만 알고 있는 가지급급의 해결. 자, 고객들의 언어로 말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검색도 그렇고 우리가 제목을 정할 때도 그렇고. 이거는 뒤에 제목편 썸네일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언어 쓰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튜브 활용 흐름 11단계 오늘 유사 채널 경쟁 채널을 많이 보셔라. 근데 그냥 막 보지 말고 나한테 내 채널하고 맞는 채널을 찾아라. 찾는 방법은 검색창에서 고객의 단어를 먼저 입력해라. 그러면 유사 영상이 뜨고 거기서 인기 있는 거 최대한 70% 이상 유사율을 높여서 만들면 관련 영상으로 뜰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동영상 컨셉 만드는 방식. 자, 이거가 중요한 이유가요. 컨셉을 여러분 못 잡으면 정말 고생만 하고 유튜브 다 포기해요. 자, 유튜브 컨셉, 동영상 컨셉은 제가 동영상 표현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채널의 컨셉과 타켓을 설정했어요. 유사 채널도 다 조사했어요. 그러면 내 영상을 어떻게 표현할지 결정을 하셔야죠. 얼굴이 직접 나와서 사람이 설명을 할 건지, 아니면은 애니메이션 같은 걸쓸 건지, 아니면 저처럼 PPT를 쓸 건지, 이거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고액연봉 만들기, 정혜의 I love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11단계 차례대로 학습이 가능하시고요. 11단계를 여러분걸로 만드신다면 유튜브가 여러분에게 24시간 돈을 벌어다 줄 겁니다. 감사합니다.